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헤어진 후거나 지금 상대방과 냉랭한 기운이 흘러서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커지게 나를 그리워하거나 후폭풍이 오게 하는 마음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푸사를 변경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그 후폭풍이나 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것 같네요 어떤 푸사를 고르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시고 계신다면요 그러면 적어도 무작정 그게 좋다 라고 해서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왜 그게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선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대방의 마음에 후폭풍을 불러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필 사진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내 일에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풍기는 사진 두 번째 내가 되게 예쁘고 잘생기게 나온 사진 세번째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느낌을 풍기는 사진 네번째 상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풍기는 사진 다섯번째 새로운 사람과 만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진 여섯번째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밝고 명랑한 느낌이 드는 사진 일곱번째 푸사를 아예 내려버리는 경우 결국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요 어떤 것이 맞다라는 선택을 하시기 전에 거꾸로 각 사진들은 어떨 때 적용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너를 그리워하게 만들려면 네가 다른 사람하고 썸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야 너를 그리워하지 라는 말을 들으면 솔깃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요. 그러다 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라 마음으로 나란 사람을 영영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또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라 느낌을 풍기는 사진을 올리면요 야 그러면 그 사람은 네가 자기를 못 잊고 있어서 언제든지 돌아가도 될 사람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기가 어렵고요 선택은 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고민이신 걸 거라고요 그러면 각 사진들은 어떤 때더 효과적인 느낌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네요 첫 번째, 내 일에 열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사진은요 내가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내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잘 주체를 못하거나 의존적인 느낌을 많이 보여줬거나 그런 느낌들이 내 상대방을 힘들게 해서 나를 떠나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된 거라면 그때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런 것들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 사진이겠죠 두 번째 내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돋보여진 예뻐지거나 잘생겨진 느낌의 사진이라면요 내 상대방이 나를 만나면서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거나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내 스스로 관리를 못해서 부정적인 변화의 인식을 줬다면 그래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나와의 이별을 선택하게 됐다면 내가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잘생겼다는 라걸 어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때는 그런 사진을 선택하는 게또 맞을 거고요 세 번째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진은요 내가 내 상대방하고 연애를 하면서 내 상대방이 느낄 때요 나라는 사람이 차갑고 감정 없이 자기만 좋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애정도 없는 사람처럼 느꼈을 때 그래서 그게 지치고 힘들어서 앞으로도 이 감정들의 변화가 생길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떠나게 된 거라면요. 그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감성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요. 내 상대방은 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감이 안 느껴진 거라면요. 어쩌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정적이거나 예민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또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서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보게 되는 움직임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정적인 크기가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 생긴 이별이라면 그 사람 마음에 정적인 걸 어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번째, 상대방을 많이 그리워하는 느낌이 드는 사진은요 내가 상대방을 무심하게 대하거나 그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했을 때 그런데도 요 상대방이 나와 같이 가기를 원했었고요. 그럼에도 그 노력들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몰라줘서 상대를 본의 아니게 밀어낸 느낌이 들었을 때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면 그때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새로운 사람과 뭔가 잘 돼가는 느낌의 사제는요. 내가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정말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떠나갔다면요. 그러니까 내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그때는 해볼 만한 사진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진은요. 내가 내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그 사람과 늘 같이 있고 싶었고요. 그래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를 나에게 구속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됐을 때그 사람도 모르게 부담스러운 느낌들이 들어서 그래서 지쳐가는 마음이 들었을 때 자기 딴에는 계속 뭔가 해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떠나갔다면 그런 나란 사람이 의존적이지 않고 지금 나름의 생활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선택이 될것 같아요 일곱 번째, 푸사를 아예 내려버리는 경우는요 보여지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상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될 수는 있는데요 이별하고 나서 마음이 아픈가 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별 통보를 했으니까 나라는 사람이 믿고 짜증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요 이별 후에 포사를 내려버렸을 때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내 마음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선택을 하고 싶다면 요 나는 상대방에게 확고히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진짜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인 걸 내가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은 힘들고 아플 테니까 근데도 내 마음은 이미 다 정리가 돼버렸으니까요그 사람에게 어떠한 자극도 주지 않고요 또그 사람에게 희망고문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소중했던 사람인데 이 관계가 끝난 건맞으니까 그럼에도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쁘거나 즐거운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나도 마음이 조금은 무겁다 라는 그런 상태로 보여주는 정도로 선택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번의 경우는 될수 있으면 어떤 걸 어필하기 위해서는 거의 의미 없는 선택이 될수 있다는 거고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더 생각하게 만들거나 무겁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네요 분명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가 맞는 선택일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휘둘리지 마시고요 앞에 나열했던 여러 가지 사진들 중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고 싶다라는 접근을 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후폭풍을 불러오고 싶다라는 전제와 상황을 무시한 사진 선택에만 너무 연연하고 계신 걸 수도 있겠죠. 어떤 포사를 선택하게 됐을 때 상대에게 미미하게라도 어떤 작용을 하는 건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작용과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도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오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영영 떠나갔느냐 그 시점에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요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었거나 어떤 작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요 다가오는 선택보다는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또 우리가 파악하는 부분은 그 사진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네라는 거고요. 사실은 그 사진이 좋은 느낌이 아니었는데도 그 사람 마음에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다른 이유로 접근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사진 때문에 그렇게 통했다 라고 착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어떠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효과가 크면 좋겠다는 라 바램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알수 없는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오히려 해놓고 나서 마음 조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면 정말 타당하다라는 객관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하거나 올려놓고 나서 다시 또 변경을 하고 그래서 가닥을 못 잡고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는 확실히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내 푸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올까를 생각하시기 전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것들이 어필이 되면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의 이 사진을 보고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될지 우리 두 사람의 연애사와 우리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진을 선택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